안녕하세요. 아... 안녕하세요, 모험가님들. 처음 뵙겠습니다.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모험가님들을 이번부터 반기게 될 MC 레이랍니다. <목소리> 반갑습니다. 조금 생각해본 거 있어요 근데 방금 생각한 거예요 맞죠?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요정 레이라입니다 레이라요 <웃음> 레이라 이름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냐 이 말씀이시죠 레이라가 길을 안내해주는 어, 여행가 분들을 반겨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그런 요정에 어, 임무를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 제가 검은사막 모바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. <웃음> 아, 음,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요정. <웃음> 음, 아, 어, 부담이 일단은 크기도 하고, 또, 워낙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셨던 MC분이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어받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. 이제 모영순 님께서는 어, 모험가님들의 그 편에 서서 그 소통의 창구가 되었다면 어, 저는 그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. 불편한 점이요? 아, 약간, 딴짓을 못한다. <웃음> 진짜, 너무 감사해요. 제 옆자리로 와주셔서. <웃음> 부럽지 않으세요? 제 자리? 어, 제외력이요 아, 저는 치아가 고르기 때문에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. 어, 제 개인기요? 아, 제 개, 개인기는 그거죠. 그냥, 검은사막 모바일 유저분들한테 웃음을 드리고, 아, 어, 일단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모험가님들을 항상 반기를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제가 정말 지금 능력보다도 훨씬 매번 더 상승시켜서 모험가님들의 마음을 잘 읽어드리고 잘 공감해드리고 또 그래서 정말 잘 전달하는 그런 든든한 소통의 창고이자 지원군이 되고자 합니다. 네, 이제 모험가님들을 찾아뵐 생각에 조금 떨리기도 하고 어, 설레는 마음도 있는데요. 그래도 제 긍정적인 에너지와 소통 실력으로 모험가님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려고 합니다. 앞으로 MC레이라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고요. 네, 그럼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레이라는 네. 오른손잡이예요 왼손잡이예요? 어? 저는? 사실 저는? 바람잡이거든요? 레이라는저음과마음는저 <웃음> 어! 저 그렇게 말는 했어요! 는저비슷는 저는? 저는? 저잘 맞겠네요 <웃음> 아닌 것같 저는? 저는? 저는?